Workers, 우리 masu... 우리 정말 감사했어요. 네이는 감사했어요. 얘기요잡에서 만나. 기간이 안좋으니 빨리 더안으 먹어야 아니야? 기간이 안 좋으니까 빨더 <웃음> 아, 좀... <웃음> 아, 먹어야 되간이안간들안좋더니 먹어야 아니야? 오히려 안좋 먹어야 되고 힘을 내야니까 어? 아니 보통 네. 그러잖아 뭐살살우몽기운이가서가고 아, 먹는다고 한다는데 대식가들은 그러니까 먹는 사람들 아, 보면 아, 나, 나, 나. 죽을 왜 먹어? 아, 나, 나. <웃음> <한게 다 웃음> 죽을 먹어만, 뭐. 이거 아, 먹어도, 이거 아. 먹으면 이 먹으면 먹으 몸이 다 풀리는데. 아, 진짜. 아 너무 재다아지안었어 아팠을 때 이런 거이 감기 같은 거 걸렸을 때, 면사 안먹 요즘에 한 두끼만 먹다 컨디션 안. 그런 얘기 지소화불력이잖아소화불력이잖아 어, <웃음> <웃음> <웃음> <소화불량이잖아. 웃음> 오히려 <웃음> 먹을 거 먹고 그걸로 내린다고 말고 오히려 <웃음> <웃음> <웃음> 아, 그런 사람 이 있긴 한데, 오히려 <웃음> 그때 많이 먹는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더 먹는 거 근데 그게 건강하 원래 그게 조금, 그게 그게 안좋아 <웃음> 네, 대장이, 대장이 안 좋아. 회장 오늘, 오늘 저녁 어떠세요? 오늘 요예약 해놨대요! 빨리 가야될거같아요 뭐먹어해먹예약해놨 네, 네. 네. 네. 어. 어, 아니 아니 아니 그냥 예약해놨다고 그래서 아니 아까 없는 분이 끝나고 찍찍 출신적을 랬는데 해논장 여기서 그거. 아프잖아. 프죠 근데 어는나 우리... 어. 원래는 4시 반에 끝나는 거다. 어. <웃음> 언니가 한다고. 갑자기 시 열리라 네 <몰라. 웃음>